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천의 시사이다에서는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의 한 수를 통해서 얼굴이 익숙하실 분이신데 김정기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 김정기 박사님은 미국 변호사이시고 상하이 총영사를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님으로서 정치 분야, 특히나 그 공산권 국가들의 역사와 정치 분야에 관한 전문 강의를 해오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김정기 박사님만큼 학문적인 측면이나 실무적인 측면으로도 해박하신 분이 극히 찾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김치환의 시사이다에서 김정기 교수님 같은 분을 모시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분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김치환의 시사이다에 첫 출연을 하셨는데 이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마디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휴, 안녕하십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정말 우리 김치한 앵커님은 기적의 역사를 창출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그 짧은 기간에 파워 유튜브로서 단기간에 엄청난 도약을 하셨는데, 어, 저는 뭐 신의 한수에서는 파워 유튜브로 잘 알려져 있지만은, 김정기 TV에서는 정작뭐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 되게 부럽고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김치한 앵커님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아직은 그렇게까지 큰 도약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우리 김정기 박사님께서 오신 것을 계기로 해서 더큰 도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도 하면서 또 김정기TV에 가셔서 또 많이 구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박사님 모시고 다루고 싶어 했던 내용은 이 대한민국이 지금 갑자기 김여정이라는 변수가 크게 부각되고 등장함으로써 격동하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이나 여러 가지 데미지가 시시각각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한마디 하면 그로부터 3일 후에 남북한 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되고 또그 다음에 군참모부에 김정은이 아니라 김여정이 다음 군사행동을 명령하는 명정권자임을 암시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든가. 이러므로서 이게 무슨 일일까 도대체 북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급히 분석을 해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권력의 속성상 권력이란건 자식하고도 나누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 자신의 그 여동생활 권력을 지금 나눴다 이거는 사실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김정은 박사님 지금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나긴 일어났을까요 김정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여정을 부각시킨 게 아닐까요 혹시 그렇죠 후계구도에 박차를 가하게 된게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게 지난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20일 동안 잠적을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이 나왔는데 역으로 이것을 추적해보면 아마 김정은이 원래 집안 내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어 심장에 약간 그렇죠. 네. 그 집안 내력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행태로든 저는 수술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회복기간이 한 20일 정도 걸렸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김여정에 대한 후계작업을 가속화한 것이죠. 그것이 20일 만에 나타난 행사 현장에서 김여정이 김정은 바로 옆에 앉았거든요. 서열상 그렇게 앉을 수가 없는데 앉았다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미래 권력으로서 김여정을 만방에 구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군사 행동을 동반하는 행동은 보통 최고사령관이나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김정은의 명의로 지시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데 김여정이 군참모부에 자신의 명령을 하단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그러면 이미 김여정이 군을 장악했다는 가능성이 있긴 있을까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 김여정의 그 미래권력으로서의 후계 구도 확립 차원에서 네. 진행되는데 특히 이제 북한에서 미래권력자는 네. 제일 먼저 인정을 받는 것이 대남사업입니다. 아. 예, 옛날에 김정일 때도 그랬고요. 특히 최근에 김정은 같은 경우도 네네. 2009년에 이제 김정일이 내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40일 만에 나타나가지고 네네. 김정은에 대한 후계 작업을 2년 동안 가수가 했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에 요즘으로 치면 국가안전보위상인데 그 당시에는 국가보위부장. 우리로 치면 국정원장 겸 비밀경찰청장 겸 미래공수처장. 이 권력을 합친 자리죠. 아. 어, 여기 이 자리하고 또 하나는 육군대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아. 아, 그래서 이제 당군정에 대한 통제를 확실히 하라고 약간 25세의 김정은을 중요 보직에 앉히죠. 앉히면서 큰 틀에서 위에서 북한 사회를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수 있는 군부에 대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일단 대장으로 임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대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2010년 천안함 폭침하고 네. 연평도 도발 사건은 사실은 미래 근력으로서 김정은이, 김정은이 철저하게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이고요. 네. 뭐 연평도 도발은 서로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2010년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을 네. 통해서 네. 네. 김정은이 퍼블릭 캐리즈마 예. 최초로 이제 공개적으로 내가 이 정도 이 군권을 장악하고 내 지시하에 기획되고 실행이 됐는데 압도적인 승리를 한거 아니냐 여기서 말하자면 일종의 이거 전쟁 영웅으로서 아. 김정은이 만들어지면서 웨이트라고 그러죠 나름대로 미래 지도자로서 무게를 아. 확보를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김여정이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코스를 이제 받고 있는 거라고 왜 그런가 하면 은 김정일이 40일 동안 쓰러졌다가 다시 살아나서 2년 동안 김정은 후계 작업을 가수가 했잖아요. 아... 마찬가지로 20일 동안 만일에 김정은이 쓰러졌다가 다시 왔다면 후계 작업 가수가 작업을 똑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내가 살 날이 지병 때문에 얼마 네. 남지 않았다는 위기로 해서 아마 2년 정도 안에는 김여정을 확실한 당군정에 걸친 기반을 구축해 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원래 북한은 1인 수령 체제잖아요. 네네. 냉정한 의미에서 2인자는 없습니다. 음. 그런데 김여정을 1.5인자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뭐 교시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음. 교시 지시 그러니까 당군정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이 김여정에게 그한을 네. 위임하는 방식으로 해서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말하자면 은 교시정치를 한 거거든요. 아. 교시정치를 하면서 딱 자기가 만드는 시나리오대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실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최근에 충격을 받은 게 남북 하여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남북공동연락소를 공개적으로 폭파를 네. 하는 연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은그 다음이 지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우는 뭐사망없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이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 후계 구도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최근에 일련의 행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 이 이면에 김여정의 그 포권스러운 그런 그 표현들 예. 이런 일련의 표현들이 이 분노가 남한 정권에 향해져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북한의 하... 입장에서 볼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점이 그렇게 불만이 컸을까요? 뭐 그래... 때문에 이렇게 큰 분노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후계 체제의 공고와 차원에서 네네. 이 정도 좀 강도 높게 나오는 측면도 있고요. 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문재인에 대한 배신 감 같은 거요. 어, 뭐 도로를 깐다, 철로를 깐다, 별의별 약속을 해놓고 하나도 실천되지 않은. 그렇죠. 그거에 대한 배신감인 거죠? 문재인이 사실은 집권 후에 한 일이라는 게 네. 가짜 평화파리만 했잖아요. 그 매개가 된 것이 북한을 산 거거든요. 아. 어쨌건 문재인은 북한파리, 평화, 가짜 평화파리를 해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얻은 게 있잖아요. 아. 한반도에 자기가 김정은하고 1, 2차에 걸친 정상회담을 한 결과로 해서 단계적이지만 평화가 정착이 되지 않느냐 네. 트럼프는 이용해 없고. 먹을 걸 충분히 그렇죠. 가져갔고 다 가져갔죠 사실 문재인도 가져간 거네요 그런데 지방선거 그렇죠 사회로선거 맞습니다 오. 그래서 맞습니다. 문재인하고 트럼프는 자기들이 원하는 네. 정치적 이익을 다 취했는데 정작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 하나도 이익인데 하나도 중개 없이 중개 없잖아요 네네. 말만 했잖아요 네네. 말의 성찬이었잖아요 네네. 다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 어... 이것도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네네네. 아니 남북 간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네네. 천명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배신감을 느끼느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가서도 그렇게 공헌을 하다 보니까 김정은 은 믿었겠죠. 그런데 제재 조치를 해제해주면 가장 좋지만 차선으로 완화 정도. 그 정도까지도 기대를 했었는데 해제는커녕 완화는커녕 하나도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면 분노가 거기에 달했느냐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치면서 이제 그 북한의 대중국 경제 어존도라는 것이 95%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0분 1로 폐쇄해 버렸잖아요. 네. 10분 1로 실라버 했죠. 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고달파진 거고요. 이것은 네네. 김일성 사회에 김정일이 3년 동안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아사자가 300만 나왔거든요. 네. 그때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음. 그 당시에도 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였거든요. 지금 북한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예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온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중국이 네. 80만 톤쌀 줬잖아요. 아 예. 어, 그치. 우리는 네. 우리는 5만 톤 가지고 생생내려고 해서. 거절당했죠? 줄라면 는 100만 톤 줘야지 그래 5만 톤 주고 포함 잡아? 거절했잖아요 그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아니 한, 같은 민족이 아닌 그 중국도 80만 톤을 주는데 아. 한국은 말만 하는데 80만 톤과 5만 톤의 차이는 엄청나네요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니까, 아, 자존심이 상했던 거 자존심, 자존심도 상하고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금까지 했던 거는 가짜 평화파리 하면서 이속만 챙기고 하나 <웃음> 도로 <한 앞으로> 김정은을 <웃음> 위에서 김정은이 덕이 될게한게 없었다는 거죠. 비로소 좀 분노에 찬그 막말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 집단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당사자가 되보면 네. 저보다 더 서심한 더 말도 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은 주로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생산된 내용이지만 김여정의 그 표현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소는 유치하고 꼭이 순진한 여고생이 어, 분노에 찬 네네. 그런 감정표현을 한것 같은 그런 대목도 좀 있잖아요.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분노하고 분노, 있다는 거죠.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북한 내부의 극심한 경제난의 네. 원인을 인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수령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 외부의 남한 정부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예. 미국이 자기네들을 가지고 놀고 그렇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의 치가 떨린다 맞습니다. 뭔가를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예. 내부의 시각도 이 보여줄 필요가 있었겠네요 충분히 그렇죠 이미 뭐이 북한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전 선동을 극대화해 가지고 그 분노가 거기에 달아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한국의 문제인 네. 미국의 트럼프 탓이다. 그렇게 이제 몰고 가면서 일종의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 네. 네, 성전을 준비하는 것이 제2의 천안함 폭짐 사건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전쟁닐까요아 해전이죠. 우리도 보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보복도 또 참을까요? 보복 못합니다. 아. 그리고 이 공격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잠수함을 띄워서 의뢰 공격을 하면요. 네. 한 방에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네네. 소위 말해서 이제 대잠 기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거 가지고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큰 호수에서 송사리 찾아내는 것 같다고 그래요. 사실상 이맘 먹느냐가 문제일 뿐이지 맘 먹으면 그건 이어날수 있는 충분한 마음맘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단계가 모르기 몰라도 개성공단이나 뭐 금강산지구 어, 아니면 이 비무장지대 이쪽에서 대규모 충돌은 아닐 거예요. 네네. 그 정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반드시 동해안이나 아, 동해급 호위암을 타겟으로 해서 수백 명의 성조원들을 살상하는 그런 회전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한방에 당한 건데 네네. 북한에서는 이거를 해전으로 선전선동을 해서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김혜정이 있다. 김여정이 있다. 200대 1이다. 네. 한국의 해군 병사들은 200명이 사망했는데 우리는 한 명도 안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 그게 이제 우리 한국에 선물할 수 있는 아주 나쁜 고약한 선물이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북한의 분노가 두 가지로 표출이 될 텐데 네. 하나는 한국에 대해서 또 하나는 미국에 대해서 뭔가 한 방식을 터뜨리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은 제2천안함 같은 국지한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둘 거고 미국 그렇죠.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8월이 가기 전에 아마 동해 해전이 벌어질 거고 9월쯤에 SLBM. 네 네. SLBM은 누구를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공개를 하고, 공개를 하고, 시험 발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상당히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요? 재선이 11월인데. 어, 이는 레드라인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미국이 규정한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ICBM이에요. 아,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네네. 핵실험 있죠? 제기하는 거. 이두 가지가 미국이 참을 어, 수 있는 한계예 예, 그거죠. 네네. 레드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LBM은 트럼프나 미국 조향의 고민이 네네. 깊어지지만 그러나 이걸 가지고 네. 밀리터리 액션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아...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미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ICBM이에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네. 어, 시험 발사하고 네. 그 다음에 또안 가지는 이제 핵실험을 재개하게 되면 은 그때 이제 트럼프의 뚜껑이 열리고 전 국민들이 네. 공포 의도가니 속으로 빠지죠. 근데 북한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얻어낼 것을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지금 어떤 행동을 하 거예요. 그렇죠. 얻어낼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동해안 폭침은 얻어낼 게 별로 없어요. 네네. 그냥 복수 혈전이고 네. 원수만 갚는 거고 왜냐면 네. 한국의 문재인이 북한의 김정은한테줄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s l b 행 같은 경우도 고민은 깊어지지만은 군사 행동을 안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유엔 제재 완화를 하거나 해제를 하는 것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예요. 버틸 거라고요. 네네. 그리 되면 이제 김정은이 미국의 트럼프를 선거 직전에, 이게 한 10월 정도 되겠죠. 협상 테이블로 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ICBM하고 핵실험 제기하는 거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트럼프가 아주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럴 수가? 하지만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한반도 평화의 사대로 자칭하면서 계속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이게 깨진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형태로든 다시 원청으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면 김정은이 따뜻거려가지고 제3차 정상회담을 하든지 해서 그래, 해제는 못해주고 완화해줄게. 그거 가지고 남북 경협해서 먹고 살아. 그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고요. 네. 네. 또한 가지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네. 저는 잘못하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트럼프가 원래 재선에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미국 이번...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때는 선거 결정타가 경제 이슈예요 네네. 그동안 좋았잖아요 그동안 잘 나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지금 바닥으로 다시 나갔잖아요. 내려갔는데 근데 사람들은 좋았던 시절을 잘 기억 안 하고 현재만 지금 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또 상당히 위험하네요 그래서 네.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네. 트럼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폐해야 된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노력을 네. 10월까지 했는데 여의치 않으면 여의치 않으면 죽잖아요. 근데. 네.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북한하고 결국은 협상을 했어. 음. 그래, 제재 완화해 줄게. 가만히 좀 있어. 추가 도발하지 마. 그런데 음. 이미 도발했잖아요. 네네. 수습할 수 없죠. 네. 이랬을 때 이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죠. 극적인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악화된 경제 때문에 완전히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급적인 반전의 기회로 삼으려면 오히려 협상을 해가지고 아독거리는보다는 오히려 충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음. 그러니까 ICBM 시험 발사를 했을 때또 하나 핵실험을 재개했을 때 트럼프가 그걸 빌미로 해서 Surgical Air Strike라고 그러거든요 외과 수술식 공 네. 네. 북핵시설을 외과 수술식으로 해서 100% 제거는 못해요. 항상 타깃이 되는 게 영변이잖아요. 네네. 영변 핵시설은 전 세계적으로 공개가 돼 있잖아요. 네네. 상징적이거든요. 네네. 거기를 외과 수술식으로 타겟으로 딱 해가지고 그것만 딱돌려내는 예, 식으로 하게 되면 어쨌건 전쟁 상황이잖아요. 네네. 미국의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을 친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전쟁이거든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확전될지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만 전쟁이잖아요. 트럼프가 뭐를 알고 있는가 하면 미국은 전시 상황에서 지도자를 절대로 안 바꾸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아, 네. 그리 되면 재선은 자동 케이스로 가는 거죠. 뭐. 그게 저는 두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트럼프의 그 재선 욕망 때문에 우리 한반도가 그냥 한 번의 공석으로 끝나면 되는데 전쟁 상황이라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치면 또 복수 혈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커진단 말이에요. 확전이 네. 되었을 때 최대 피해자가 누구냐. 우리 한반도에서 네. 살아가는 네. 사람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거 어.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감사합니다. 오늘 김정기 박사님 모시고 격동하는 한반도의 모든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거의 다 점검을 한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만족스러운 분석과 반박할 수 없는 논리의 뒷받침이 굉장히 돋보이는 오늘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반도는 북한이 던지는 이 공을 받아쳐야 될지 북한이 공 정도를 던지는 게 아니라 폭탄을 던질 가능성도 높고 한데 이런 상황을 한국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 김정희 박사님 앞으로 모시고 급변하는 이 국제정세에 관해서 우리 김치한의 시사이다에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정기 TV도 사랑해 주시고 저희 김치한 시사이다가 앞으로 더 많이 커 나갈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기 박사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웃음>